이번에 먹어본신 메뉴는 한솥 도시락의 신메뉴 후!! 마요를 먹어보았습니다 도시지랑 현미밥은 제가 개인적인 옵션 변경을한 것이니 기본상태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후! 라는 이름답게 튀김이기 때문에 당연히 튀김이 4개가 고작 전부 다.. 네.. 예요. 당연히? 요런 것도 있습니다 니? 예? 새우 간은 거부감이 없는 수준이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새우의 간이 부담이 없고 씹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다만 이 그릇의 크기에 비해서 양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현미밥이라고 그좀 너무하네 아무리 이게 기본이라 한들 양이 좀 적습니다